이렇게 된거요 어. 음. 음. 어. 음. 음. 음. 중도 엄청 하죠두번만 이렇게 껴로 껴가 갈비찜에 너무 무식 미쳤어 핵 매운맛이네 이렇게 을 근데 빼 너무 중독성 중독독 옆에서 뭔가 핵는 엄청 너무 맛있겠.. 다 아. 음.. 여기가.. 음.. 다빠나 음.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면과 갈비찜의 갈비찜입니다 갈비찜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잔칫 때나 이런데 많이 먹잖아 큰 행사 있을때 하지만 갈비찜은 조리하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주부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갈비찜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엄청 많이 가고 번거롭다는 거. 근데 이명과 갈비찜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우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치킨이나 피자 많이 시켜 먹잖아요. 치킨과 피자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이 갈비찜을 즐길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이명과 갈비찜의 갈비은요 매일 3시간 이상 공정한 갈비를 조리해서요. 잔내가 없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비를 사용하기 전까지 20여 종, 20여 종, 어, 20여 종의 갈비를 테스트한 후 현대 갈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명감만의 비법 소스로요 깊은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명로갈비찜이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갈비찜을 맛있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한 명가 갈비찜의 갈비찜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얘, 얘는 매운돼지 갈비찜 혼밥 세트예요이 혼밥 세트에는요 밥한 공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게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부드러운 식감의 계란찜 계란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기다 사리를 추가할 수 있어서 사리를 추가했는데요 당면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모둠사리 모둠사리에는요 떡 비엔나 매추리아이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매운 돼지갈비찜은 총 4단계로 나눠요 근데 저는 제일 매운다는 핵매운맛 여기 보이시죠? 도전 핵매운맛 핵매운맛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돼지갈비찜 소자예요이 돼지갈비찜 소자에는요 공기밥은 들어있지 않아요 공기밥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아까 매운 돼지갈비찜과 똑같이 식감 부드러운 식감에 계란찜이 같이 들어있어요 얘도 당면 사리 추가했고요 모듬사리 떡, 비엔나, 메추리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매운 돼지갈비 찜이좀 너무 매우면 어떡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치즈도 따로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누룽지탕 후수한 누룽지탕까지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지금 잘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그릇에다 담아 올게요 와 여러분 엄청 굳지마죠이 그릇에 다안 당겨서 조금 덜어놨어요 오. 엄마가 보시더니 양 엄청 많다고 이 가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격은 더무게란면 적어둘게요 딱 들으시더니 사 먹을만하다고 왜냐면 갈비찜이 워낙 톤이 많이 가거든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웃음> 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매운 거니까 우선은 이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돼지갈비찜 요 간장 돼지갈비찜 부터 먹어봐야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나무젓가을 집었는데 이렇게 팍! 부드럽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니다어 너무 질실해 여러분 이것봐요 엄청 실하죠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음. 그냥 입만 갖다다는데 이렇게 들리거든 음. 진짜 살짝살짝 녹는 게, 와, 너무 맛있어! 탈상 음. 갈비찜에 너무 부드러워! 와, 식감 미쳤어! 음. 엄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집에서한 갈비찜보다 더 부드럽고 더 맛있어! 와, 미쳤다! 너무 더워! 한두 번만에 이렇게 뼈로, 뼈가. 어. 와, 진짜! 잡내 하나도 없고요 식감 엄청 부드럽고요 고기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어요! 음. 깍두 맛있을 것 같아요 깍두기도 주셨거든요? 깍두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음 깍두기 엄청 새콤해요 너무 맛있어 딱내 취향이야 음 다음은 제일 매운 단계를 시킨 매운 돼지갈비찜 핵 매운맛이네요 사단계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한 번에 싹 그려 이가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이 음~ 뭐좀 부드럽지? 이 돼지갈비찜은요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 갈비찜의 달달한 맛이 정말 잘 살아있고 와 그리고 얘는 솔직히 그렇게 맵진 않아요 제 입맛에는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맵진 않은데 매운맛이 되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어. 음~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내 입맛에만 그럴 수 있어. 음, 근데 매콤한데 너무 중독성 있다. 와, 중독, 쩐다 중독, 쩐다. 옆에서 엄마가 한입드셔보면 엄청 맵대요. 이 야채의 단맛들이 와, 와 진짜 죽여 죽여. 음, 강제포스포슬한 식감. 매운 돼지갈비찜에 갈비와 당근과 당면 살이. <웃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이 칼칼찜이 있어 양념 속도 돼서 너무 맛있어 메추리 부드러운 계란찜 부드럽고 부드러운데 간도 딱 돼있어 너무 맛있어 이 명가갈비찜과 갈비찜 보니까 사리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리를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제가 치즈 사리도 추가했거든요. 요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제가 치즈를 따로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치즈 사리를 여기다가 매운 갈비찜 있잖아요. 치즈를 딱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죠? 매콤한 돼지갈비랑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들이 좋은 거 쓰시나봐요 와 제가 보기에는요 돼지갈비찜은 밥반찬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매운갈비찜은 술안주로 딱일것 같아요 어. 이 부드러운 게 여러분들도 보이시나 모르겠네 너무 음. 뭐딱 찍어서 여기다가 딱. 떡밥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돼, 이 돼지갈비찜 밥반찬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응? 양. 이거거든. 얘는 진짜 밥반찬 너무 좋다. 음 여기서는요, 다 먹고 이 국물에 밥 볶아서 드시라고 이렇게 김과, 김이랑 참기름 같이 주셨어요, 참기름 응. 민복 <목소리가> 지음 진짜 말만 할 수가 없어 국물에 얹은 국물 소스 밥에 국물 넣어서 음. <목소리가>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갈비집그 중에서도 명가 갈비집에갈비찜 먹어봤는데요 아 진짜 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잡내 전혀 안나고요 고기가 부드럽고 야들야들한게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매운 갈비찜과 갈비찜을 시켰잖아요 이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다 아할 맛이야. 어, 이 달달한 소스와 함께 갈비가 부들부들해서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고요. 다 드신 다음에 밥국과 드셔도 되고 밥반찬을 드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 갈비찜은 저는 매운 맛을 시켰는데 이 매운 맛은 네 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제 기준으로 봐서는 맥주 안주를 딱일것 같아요. 어, 맥주가 너무너무 땡기더라고. 그리고 이게 제가 살을 시켰잖아요. 모듬 살에 당면살이, 살이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다 보니까 양이 정말 많더라고. 원래도 갈비집이 양이 많은데 살을 아껴서 넣어주다 보니까 와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웃음> 거기다가 계란찜, 계란찜 진짜 부드러워요. 와 이거는 엄마가 해준 계란찜보다 더 맛있어. 어 진짜 더 맛있어. 그리고 깍두기 이런 데서 깍두기가 진짜 생명이거든요. 깍두기가 새콤하고 와 입맛을 돋구는 게 너무 좋았고요. 거기다 누룽지탕 있어요. 누룽지탕은 고소해가지고. 진짜 이거 그냥 누룽지탕에다가 깍두기 하나 올려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일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배부르게, 배 터지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갈비찜은 진짜 집에서 만들기 너무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을 제가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